그래서 원래 정치란 국민의 여망 을 모두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여소야대의 윤석열 정부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 과거 정부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오직 한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는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안철수보다는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는 점 둘째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점 셋째 야당과의 협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 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게 맞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도 윤석열 당선자는 굳이 새 정부의 내각에 새술이 아니고 헌수를 넣겠다는 계획까지 염두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180여석의 거대 야당이 만약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이 할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과의 막판 단일화를 함으로써 민주당 선거전략을 완전히 꼬이게 한 안철수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감과 적대감이 예상외로 너무 크기 때문에 안철수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각 구처장관과는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국무총리 인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되는데 이때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최초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처리완료까지 총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로 정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했을 때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문제인데 국민의힘만으로는제재고원 과반수의 미달 이라서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권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안됩니다. 각 부처장관의 경우는 국회 인준 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게 안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은 다음 대상자들의 경우 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위원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졸재야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잔뜩 배알이 꼬여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180여 거대 야당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고 적극 나서기라도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출발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하고 협치라는 명분도 살리는 고육지책으로 김부겸 총리 유임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 본인으로서야 실치는 않겠죠 김부겸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지 3년째 접어드는 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현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17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윤 당선인과 김 총리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서울대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김 총리가 식사자리를 만들어 위로를 하는 등 서로는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인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 발표 과정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직접 국정에 참여해서 나라를 바꾸는 일 그가 주창한 555 정책 5개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여 5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육성하고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천하려는 것인데 민주당은 안철수 총리를 극구 반대할 거고 안철수로서는 책임 총리가 돼야만 자신의 정책구상을 행정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 인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당 간의 정치적 행위는 그 근본을 타협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ive n take인 것인데 만약 이 점을 잘 살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당내 인사들의 여러가지 흠결 때문에 마냥 극한 반대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새수은새 새 부대에 이런 관점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하는 무엇보다도 기대가 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새 정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 정부 새 시대의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인 김부겸 총리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국민의 눈에 최선으로는 물론 차선으로도 차차선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최선은 안철수 총리안을 살리는 방법인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6월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에게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의 인선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할 경우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활용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의 울산시 선거 개입이나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권을 비롯해서 야당에 관해서 진행해야 하는 수사 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주고받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드러내놓고 협상하지는 못할 것이고 막후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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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한 김명수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여러 명등 이런 후임들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죽다 사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윤 당선인은 그 스타일상 타협도 하겠지만 타협만으로 정이 안 된다면 단호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말안 들으면 말 듣게 하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할 것이라고 윤석열은 반드시 그렇게 할거라고 그를 지지한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